안녕하세요. 블록이포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아이오타랑 리플이랑 온톨로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희 채널에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웨이브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영어 자막을 만들고 돈을 벌수 있는 뷰러 토큰에 관한 영상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랑 블록체인 기술을 합친 AI 크립토 인터뷰 영상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이오타를 보면요. 아이오타의 반격이 시작되다 가격 상승이랑 전망이라는 기사가 나 그래서 아이오타는 사실 예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파트너십 있다고 했다가 공식 파트너는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조오를 사용할 뿐이다 라고 해명한 적도 있고 아니면 또 9월에 작년에는 MIT 연구원들이 이 아이오타 자체 해시 함수 트랜잭션에 대해서 서명을 위조를 할수 있는 이 주요 보안 취약성이 있다고 밝혀가지고 그 부분이 바로 해결이 되긴 했지만 뭐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사실 끝없는 논란으로 아이오타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런 음, 논란들이 많이 있었죠. 의문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영상에서 다룬 적도 있었는데 아이오타의 기술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탱글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탱글이 실현 가능한 거다, 아니다, 불가능하다 이런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이오타는 여전히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높은 시가총액 9위를 차지하고 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오타가 최근에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몇 주간에 극적으로 25%의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 사실은 시장이 워낙 좋아서 여러 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오타의 상승 이유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일단 모비얼라이언스에 참여라고 하거든요. 모비는 뭐냐면 뭐 BMW, GM, 보씨나 이런 30여 개의 주요 자동차 업체 있죠. 그런 업체들이 참여한 블록체인 연구 그룹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빌리티 오픈 블록체인 이니시에이리브라고 줄여서 모비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그룹에 아이오타랑 뭐 IBM, 포드 르노 등등 이렇게 여러가지 아까 BMW도 그렇고 자동차 업계들이 함께 조인을 했다는 거는 일단 좋은 호재죠. 그리고 아이오타랑 보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트너십 체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후업이랑 코빈후드의 최근에 상장을 해서 가격이 더 상승을 한것 같다고 하는데 근데 호재도 있으면서 좀 아쉬운 소식으로는 트리니티 지갑이 월말까지 보류 중에 있고 국내 거래소인 코인원에서는 아직 좀 부진하다고 하는데 수많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아이오타랑 아이오타 기술인 탱글 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 자료 많이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리플 소식인데요. 리플의 스마트 컨트랙 프로젝트인 코디우스를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해요. 이게 2014년, 2015년부터 만 한다 한다 이러다가 아직까지 못했다고 하는데 코디우스가 뭐냐면 다른 플랫폼에서 분산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고 배포도 할수 있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냥 리플의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리플의 강점인 X-Rapid나 X-Rapid, X-Current, X-VIA 외에도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또 다른 강점이 리플에 추가가 된다는 거. 그래서 현재는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이라서 음 미래에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될지 진짜 기대 중이긴 한데 코디우스 기능들을 그냥 보면 은 빠르고 뭐 보안도 좋다 그러고 자바스크립트 사용 가능하다 그러고 빌트인 지불 시스템을 인코딩 해가지고 코디우스 앱이 이 기능을 통해 서 결제를 할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 리플의 스마트 컨트랙이 추가가 되면 진짜 어떻게 될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업비트의 온톨로지가 상장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온톨로지는 진짜 짧은 시간에 급상승한 토큰이거든요 그래프 보이시죠? 지금 상장한 지두 달도 안 됐어요 3월에 상장했어요 근데 벌써 10불이에요 시가 총액이 무려 28위에요. 아직 뭐 온톨로지는 네오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서 얼마 전에 네오를 통해서 에어드랍이 된 코인이라고 하는데 온톨로지가 뭐냐면 사람이나 자산 이런 것들의 신원을 확인을 하고 인증을 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온톨로지를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업비트에서 상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상승한 만큼 꼭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기간은 일단 16주간 8월까지 진행하는데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에 ONT 스냅샷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12만 개 소진 시까지 보유량 많은 순서대로 지금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달아 드린 업비트 공지 링크를 확인해 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이랑 뭐 월요일 휴일도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감사해요 여러분 또 봐요 안녕